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서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농수 선물을 납품을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곳 365 팩토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창고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창고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셀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같이 투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재입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5 팩토리에 지금 뭐 대표하 인데도 네. 네 꼬롱이죠 방송이름은 꼬롱입니다 꾸롱이로 라이브 커머스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인지 잠깐 짧게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오신 곳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물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라서좀 아직은 부족해요. 음. 이쪽에 이제 포장실이고, 이쪽은 이제 제조실로 이제 저희가 좀 꾸밀 거라서 일단 이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하고 계시고 오프라인으로 납품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창고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이 출고가 되고 있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구경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이쪽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스테비아 밤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음, 음. 요거에 이제 다른 변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밤에다가 스테비아를 주입해서 스테비아 밤을 만드는 건데 여기 음. 또두가지예요 그래서 음. 약단밤하고 생율밤하고 두 가지인데 밤 쉽게 안 까지잖아요 네네. 저희거한 번에 그냥 까집니다 어... 그래서 워낙에 선풍을 끌고 고객들이 음. 너무 좋아하는 상품 이게 작년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판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작년 9월부터 저희가 9월 추석에 맞춰서 음. 혹여나 제사상에 올릴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음. 몇 보고선 올렸는데 음. 그러진 않았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성풍적으로 많이 팔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4월 달까지 판매 기준이 한 100톤 정도. 자, 그러면 네. 100톤 정도가 판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대충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 6개월 정도? 대략 4개월이죠. 4개월 정도. 아, 4개월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11월부터 11월, 1 2일 1, 2, 3, 어, 4, 어. 6개월이네. 6개월 동안 한 15억 정도. 어. 네, 15억 정도. 1 0 0 톤을 팔아서 15억으로 밤만, 그밤 하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올해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거기에서 좀더 많은 양을 판매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있는 설비들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또 대표님께 스테비아 네. 밤 받아가지고 또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럼, 열려 있어요. 아 좋습니다. <웃음> 네. 아,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여기 는뭐 기... 아직 기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 말씀하셨는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네. 다 들어오진 않았고 지금 현재 이거 보시고 계신 거는 어, 세척 기계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방송 중에 노출을 시키지 않, 않을 생각이었어요 음음. 왜냐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어, 밤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하루에 한뭐 100kg 200kg 한번 세척할 수 있을 때그 정도인데 저희는 대략 2톤 정도 음. 호파로 해서 2톤 정도를 생산할 수있는냐 어 그럼 고객님께 바로 갈수 있게 여기에서 세척을 바로 한 다음에 또 포장하는 기계도 또 들어올 것 같고 그쵸? 렇 라인 이제 설비가 쭉되죠 저기 스탠드에 지금 진공 포장기. 아, 저기가. 어, 저 진공 포장기인데 챔버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공 포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응. 저희가 칼집 기계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 음... 건조기 다음에 이제 포장기 음... 이렇게 해서 수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수출까지 올해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판매하실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국에다 의뢰해놓은 컨테이너 물량은 대략 한 600톤 정도 600톤 정도 그러면은 6개월 동안 100톤을 지금 판매를 네. 하셨으니까 거의 600톤이라고 하면 거의 6. 이번에 올해만 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그쵸? 지금 이 시장을 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나 네. 다름이 없네요. 그러면 15억 정도의 매출이 났는데다가 수출까지 하면서 어, 곱하기 6이 되는 음. 것 같은데 그 10억 정도를 매출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지금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한 5개국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샘플을 들고 갔고,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보냈고, 네. 대만 쪽에 보냈고, 베트남 보냈고, 태국까지 이렇게 5개국. 그러면 올해 거의 100억 이상을 그냥 밤 하나로 네, 네, 네. 거의 다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아직 밤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근데. 어, 밤은 완제품으로 지금 현재 그 밑에 공장에서 네네. 완제품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완제품은 이따가 저희가 저쪽에서 저 포장실에서 네. 창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거기 한번 보면서 밤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옆쪽에 또 포장하는 곳 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포장하는 곳은 한, 한 6도에서 7도 정도 6도에서 7도. 네. 추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있으신... 요즘에 여름이니까 네, 네, 네, 네. 네, 겨울엔또 따뜻합니다. 아겨울이 따뜻해요? 그 정도로 맞춰 놔요. 6도에서 7도를 항상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도사도로 4도. 음. 해서 여, 여기 있는 상품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품들 음. 먼지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과일이죠이 과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먼지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걸 받아서 바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청결하면 네.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매일매일 청소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가실 <웃음> 하루에 그러면 택배가 몇개 정도 나가는 건가요? 대략 지금은 비수기예요 네. 지금은 비수기인데 하루에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 하루에? 네 하루에 한그 정도 그럼 이때 또 매출을 여쭤봐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반만 15억 정도 나가셨다고 네. 했는데 그럼 하루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건가요? 하루에는 저희가 대략 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어요 진짜 많이 나갈 때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오픈마켓 위탁 뭐 전부 다 포함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o 0 0 h a p p i 0 r 정도 하루에. 네, 하루에. 아, 여러분 그 정도 배우셔야 나간... 됩니다. 오늘 저희 제대로 찾아온 e 같습니다. 과일이다 보니까 t h 도가 가장 중요하니 네. 여기에다 재고를 많이 쌓아 놓 h 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웬만 h 면 n and then, and then, 어... 며칠 사이에 저희 옆쪽에 있는 네. 그 실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정온 창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로 계속 유지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아. 돌아가고 있어요. 와 자동문? 네. 네. <웃음> 어 너무 추워요. 들어오시면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밤이고 어어. 지금 시즌으로 나가고 있는 포당 옥수수. 지금 오렌지. 지금 오렌지는 진공을 한 거예요. 유통기한은 훨씬 더 많이 늘린 거죠. 네. 이게 이미 구운 건가요? 어, 아닙니다. 생생박.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까주까 주셔야 됩니다. 여성분. 이 기자. 보통? 와! 우! 빛깔이 네.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아, 포장은 이걸 다 벗기고 요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두 가지. 이건 고객님이 아. 손질된 걸 원하시면은 저희가 손질해서 껍질을 다 벗겨서 보내 드리고. 어. 그리고 그냥 껍질 채로 있는 거. 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받으세요 아 근데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죠. 요아 그렇죠 한번 이렇게 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주문이 엄청 많을 때는 아까 저기 앞에서 가고 계셔도 없고 엘리 한 4, 5명씩 오세요 어... 아 하루 종일 이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추석은 추석이 나가요? 네 저도 슬슬 떨어뜨려 이게 <웃음> 페루 애플망고인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안 팔아요 이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대표님을 안 것도 요거 검색했는데 대표님이 바로 탁 하고 떠가지고 네. 쉽지 않구나 이거 사먹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도 네. 지금 끝났습니다 시즌 이제 끝났는데 나와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요거 들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어. 어제 안 그래도 라이브 방송으로 이벤트를 했죠 그래서 아마 다 나갈 거예요 음. <웃음> 그럼 이제 품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품목도 많고 이렇게 포장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보관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최대한 고객님께잘 보내드릴 수 있게끔. 대표님이 오늘 여기 소개시켜주신 여기 창고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창고입니다. 네네. 근데 대표님이 또 라이브 커머스로 또 매출을 또 많이 그쵸. 올리셔가지고 그 라이브 커머스는 또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쪽 맞나요? 네, 가락시. 그쪽에 있는 네,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는 앉아서 좀더 자세하게 매출이라든지 네네.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